잘 맞은 거. 있무 펴져 있는 거 아니야? 뭐게. 그냥 어? <목소리> <불 같아, 불. 웃음> 어. 어, f a 맞 r w a y Fairway. f a i Fairway. <웃음> <아이고>. Fairway. <웃음> 같다, Fairway. f a i r w 나 c l 요 아팔 p o l i 맞 i c a l l y I'm not a c 내려 l 아 I'm a little bit of a girl. I'm a l 너무. 생 h a 너무신기했어 <asiveultur attacking 진짜> <이정도가> <researched> 네, 절로 갑니까 어, 산으로 가는 사람. 산으로, 산으로, 산으로. 네. 바1의내리오마요 <놀람> 응. 150. <놀람> 자, u l 아까는 광다 아까는 다아클이아이다아는다이 오우 오야 야. 뭘기 대하고 공항 카메라 한번 요 연습한 대로 왔잖아. 삼수 됐다. 페어웨이. 아, 골딱 좋았네. 페어웨이. 자, 대위. 왔어. 거나 살았어. 지나 그 정말. 잘해주네. 잘해주해주네그래네달래주네달래주네 잘해주네. 잘해주네. 잘해주네. 잘그래네 잘해주네. 잘해주네. 잘해주네. 잘해주네.